자,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저기, 그 여러분들, 그 창작, 그 식도, 명치, 이런 부분에 이렇게 팽창현상. 그러니까 가스 때문이죠. 그죠? 가스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 몰리면서, 어, 팽창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자각각 이렇게. 나타나는 부위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어 이렇게 창자 오른쪽 아랫배가 막 팽창이 돼갖고 막 아프다, 아프다. 막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왼쪽 아랫배가 팽창이 되면서 아프다. 혹은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 혹은 왼쪽 윗배가 아프다. 혹은 명치가 아프다. 혹은 가슴. 식도에 식도가 이제 가스로 인해서 팽창이 되면서 폐도 수축이 막 방해가 받고 가슴이 탁탁하고 등통이 나타나고 어떤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단히 그 분들이 이제 이런 분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한 좀바른 이해가 있으시면 아 여러분들이. 조금 치를 취하시기에 좀 훨씬 도움이 되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저게, 팽창 현상이라는 거는 항상 일어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뭐, 컨디션이, 예를 들어서 다리 동작이나 자바라 운동을 너무 안 해줘서 나타나는 컨디션이 좀안 좋아졌다. 아, 몸이 좀안 좋다. 막, 답답하다.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이거보다는 훨씬 강한 개념에요 강한 개 개념. 어떻게 보면, 그냥 자바라 운동 안 해주고, 호흡법을 안 해주고, 다리 동작을 너무 덩한리해서 나타나는 거는, 그냥 컨디션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좀, 좀안 좋은 소리를 하면, 좀 집중을 안 해서, 게으르게 반응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막 팔을 움직여주고, 다리 조작을 해주고, 머리를 흔들어주고, 바람을 불어주면,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컨디션이 분명히 올라오는 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오는데 일단 과도한 팽창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단지 다리 조작이나 뭐 팔이나 이런 거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올 경우가 많아요. 또이렇게 한번 뭐 오른쪽 아랫배 뭐 왼쪽 아랫배가 팽창이 돼갖고 막 진짜 막 통증이 막 극도로 올라오고 이럴 때는 이게 풀어지는데도 거의 한 반나절이 걸리고 길게는. 예, 누워서 하면 좀 빨리 풀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이다, 학교 생활이다, 이제 바깥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서서, 혹은 앉아서 해갖고는 이게 막 빨라도 반나절 길게는 하루 온종일 그 통증을 안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고, 어, 제가 도움을 드리는 몇몇 분들도 그런 얘기를 어, 분명히 하셨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세밀하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죠. 일단, 오늘. 하여튼, 팽창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들이 많은데. 장 대표적인 변수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데요? 예를 들면 자면서 밤에 주무시면서 나타나는 팽창 현상이 의외로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갑자기 막뭐 일어날 때는 뭔가 좀잘 잤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딱 일어나면 어느 부분이 팍 아프다. 팽창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자면서 이제 여러분들 그냥. 똑바른 자세 혹은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을 충분히 해 주고 이렇게 자면 좀 덜한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면서 어떤 동작을 취했는지 대다수의 분들은 몰라요 뭐 옆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뭐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뭐 엎어져서 자기도 하고 어뭐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베개를 베고 자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상에 따라서 이렇게 팽창하는 현상들이, 팽창하는 현상은 실질적으로 여러 창자가 조금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탄력을 잃으면서 장기간 그쪽에 가스가 자꾸 몰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창자가 어느 정도 커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커져 있는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변수적인 상황에서, 가스 그쪽으로 또 몰리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더 빠르게 팽창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만에 팽창 현상이 일어나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밤 사이에 좀 팽창 현상 비슷하게 나타났다가 일어나서 활동하니까 그게 더 가중되면서 또 오전 중에 팽창 현상이 빡 일어나 버릴 수도 있고, 하튼 변수들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딱 꼬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주무시면서 나타나는 팽창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 한게또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이거 하나는 반드시 가스가 여러분들 그, 몸, 에서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위쪽으로, 어떻게 하든 조금씩이라도, 뭐 많이 안 나와도, 가스가 많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게, 하 이렇게 많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든 조금씩이라도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컨디션이 그나마 괜찮아요. 문제는 이게 가스가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코나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오고 있으면, 가스가 이동한다라는 거는 창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스가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스가 올라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뭐 하품이 나온다, 재채기가 나온다, 기침이 나온다라는 거는 가스가 나오다가 이제 꼬리가 점점 짧아지면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시점에서 뚝 떨어져 버리면 이제 가스가 이제 식도에서 탁 멈추거나. 위장에서 딱 멈춰버리거나 어떤 왼쪽 상자에서 딱 멈춰버리거나 어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몸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컨디션이 급도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좋지 할때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아 이거 재채기가 나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호야. 가스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침이 나왔다. 이것도 신호예요. 하품이 나왔다. 이것도 가스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고 있다라 그럼 어떻게 보면 빠르게 다리도, 왼쪽 다리도 막 한번 흔들어주고, 혹은 막해드뱅잉이라도 해서 가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막 이마도 한번 눌러주고, 어? 뭐, 오른쪽, 왼쪽 머리, 여러분 어느 쪽을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예. 그런 걸 통해서 가스가 다시 사, 다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상인들은 아직 창자의 탄력이 있고 어떤 혈, 혈관이 어떤 크게 문제가 발생될 정도로 이렇게 변형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복원력이라는 게 있어요. 복원력. 다시 정상 상태로 가스가 한 5분, 10분, 혹은 30분 안 나오더라도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올라오면서 살아나는데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조치를 안 취해주면 가스가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안 나와버리면 가스가 안나온다는 거는 창자 내부 혹은 식도 내부의 압력이 막 올라가면서 창자를 운동능력을 극도로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창자가 안 움직이기 시작한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어, 컨디션이막 굉장히 막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대사정군 치료법 76강 밑에 있는, 이렇게, 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그, 그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해야 될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거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살펴보시고, 뭐, 그걸 다 한다고 해서, 막 몸이 확 살아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또 잘못 생각하는 거야. 최소한도로 유지를 해주시려면, 아, 요 정도는 내가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지 않나. 아 그렇게 받아들여주세요. 또, 또, 그걸 또 너무 무리하다 보면, 가스가 또 식도에 너무 올라와고막 가슴이 탁탁하다. 여기가 상체가 막 묵직해진다. 막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무리하지 마세요. 또, 게으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끼어 있어요 무리도 안되고 또게을러서도 안되고 이 중간 부분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건이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에 최소한 40%는 여러분의 건강 유지 건강 관리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줘야만 컨디션이 유지가 될수 있다 나머지 60% 갖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고, 40%는 여러분들의 건강 유지에, 컨디션 조절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꼭 생각해 주세요. 일단, 어느 부분인가, 이제 명치 통증에 대한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 아, 아, 생략한다기보다는 좋습니다. 이게 일단, 명치 부분은 일단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세가, 똑바른 자세가 맞기는 맞아요. 그죠? 그니까 러 아주 오랜 시간을 막 이렇게, 그니까 러커리를막 막 책상에 앉아서나 컴퓨터를 하면서 맨날 이렇게 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던 분들은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가스가 못 올라오면서 가스가 딱 막히면서 결국은 가스가 올라올 길을 못 찾으니까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내려가다가 주로 아랫배 쪽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을 이런, 이런 식으로 생활 하시던 분이 갑자기 허리를 똑바로 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 자세만 갖고도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윗배 그러니까 명치 위장 쪽으로 계속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져요 계속 올라오면, 올라오면서 막운 좋게도 올라오면서 식도로 올라와서 쑥 빠져나가버리면, 이게 진짜 끝내주는 거야. 그냥 놔버리는 거야. 치료가 끝나버리는 건데. 문제는 위장까지는 올라오다가, 아, 식도로 못 올라온다. 골치 아픈 거예요. 위장이 빵빵해져야 근데 위장도 올라왔고 통과를 해서 식도까지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식도요, 끝, 식도 그, 끝 협착 지점에서 코로, 입으로 못 빠져나온다. 이런 인이 가슴이 압력이 올라가면서 빡, 식도가, 식도가 빵빵해지는 식도가 빵빵해지는 거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식도가 빵빵해지면 가슴이 탁탁해요. 숨도 잘안 쉬어지고 미치는 거야. 이분들도 골치 아픈 거야. 자, 일단은 그 정중한 명치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했다. 야. 나는 뭐 나는 목숨 걸고 이런, 이런 자세를 유지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 못 견딜 수가 있어요. 이 가스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자세는 뭔가 하면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계속 올라오는 자세야. 죄송합니다. 뭐 허리를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이것도 가스가 밑에서 아랫배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고,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든다. 이것도 가스가 아랫배에서 위로 올라오는 모든 동작들입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심하게 하셔도 안 되고, 또안 하셔도 안 되고, 그 적정성.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연구하는 자세는이 중간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있을 것인가. 견딜만 하다면 똑바른 자세가 좋아요. 어떻 하든, 똑바로 자세로 하고 있으면 가스가 올라오면서 어떻게든 삐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 그 상태에서 머리를 흔들고 이러면 가스가 더 쉽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올라, 명치, 혹은 식도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이제 골치 아픈 거야. 네?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스를 다시 밑으로 끌어내려야 돼. 보세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위장에 가스가 너무 많다. 명치가 너무 빡빡하다. 눌러보니까 막 아프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1보 후퇴를 해야 되는 거야. 2보 전진, 1보 후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슴게 그냥 허리를 쑥으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치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해요. 를 도저히 너무 명치가 통증이 심하다 이러면 어쩔 수 없다 5분은 수거리고 5분은 덜 올려라 다시 5분은 수거리고 5분은 덜 올리세요 이런 주문을 해요 왜? 사실 들고 있으면 더 좋은데 여러분들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치에 또 가스가 너무 많이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는 일어서는 거야 일어서서 왼쪽 다리로 짝다리를 짚고 좀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이 되면 왼쪽 다리를 꾹눌러보이거예요 왼쪽 다리를 꾹 누르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으로 가스가 이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죠그 위장에 있던 가스가 왼쪽 창자쪽으로 서 여기서 꾸물꾸물 내려가기 시작하는거예요 명치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서 있으면 오히려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몇십 년간을 막 앉는 게 앉아 있는 게 두려워서 못 앉아 있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길었어요. 좀서 있으니까 더 편하니까. 서 있으니까 뭐 음식이 내려가는 것 같고 사실은 음식은 무조건 내려가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하고 가스가 같이 내려가 버리는 게 문제지. 음식은 안 내려간다. 음식이 안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일주일도 못 살아요 죽어요 음식이 안 내려가면 어떻게 살아요 음식이 내려가니까 한문으로 뭐뭐길면뭐 2주일만이라도 변이 나오기는 나와 어떡하다 변이 안 내려가면 이거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2주 살기도 어려워요 정상적으로 음식 먹고 근데 하여튼 명치 통증이 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허리 조작을 잘 해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리 동작이다. 다리 왼쪽 다리 동작을 해도 명치 적으로 가스가 올라와요, 사실은. 허리를 피고 있어도 가스가 올라오고. 문제는 올라온 가스가 나와야 돼. 요 나와야 되는데 이제 뽑아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팔을 흔들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목에 힘을 준다거나 이빨을 딱딱 거린다거나 이마를 눌러서 이게 앞쪽으로 식도쪽으로 이렇게 가스가 잘 이동하도록 도와준다든가 하여튼 이런 모든 동작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가스가 빠져나오고 있으면 명치 통증은 그만큼 견딜만해진다. 그죠? 견딜만해진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연구하는 자세로 적용해주세요. 적용해 주시고. 아, 자꾸 이런,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왜 했던 얘기 또 하냐? 왜 했던 얘기 또 하냐? 여러분한테는 적용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제발 이런 얘기 한번더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동영상이 도움이 안 되신 분들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저는, 저도 이제 그런 거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프신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절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 팔만 흔들면 좋아진다. 이렇게만 보시면 또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 몸에 나는 그러면 30분에 한 번씩 할 거냐? 15분에 한 번씩 할 거냐? 아 나는 진짜 이거는 10분만에 한 번씩 팔하고 머리를 안 흔들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10분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30분에 한 번씩 해도 괜찮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주 정상이 가벼우신 분들은 뭐 1시간 2시간 만에 한 번씩 해도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아제로 저희 교회 어떤 분인데 그분을 보면 이제 오랫동안 영유성 식도염과 소화불량에 시달렸던 분인데 다른 분이 아니요 우리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야 오랫동안 막이으로 고기도 못뭐 드시고 뭐 하여튼 못뭐 드시는 게 너무 많아 고기도 그 육고기는 못 드시고 막소화가 너무 몇십 년 동안 소화도 안 되고 는데 이거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이 분은 내가 일부러 막 시켜요 하시라고 이러세요 병들기 좀 <웃음>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나 이렇게 한번 사원님한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본인이 본인 스스할 때가 있어요 확 이렇게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한 시간에 한 번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보면 한두 시간에 한 번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괜찮대요 많이 좋아졌고 뭐 하여튼 이제 더 이상 소화불량도 안 나타나고 영유성 식도도안 나타나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좋아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왜안 됐냐 하니까 여러분은 그 증상이 더, 더 멀리 갔다라는 거야 네? 좌우 비대칭이 더 심하게 발생됐고, 상하 비대칭이 더 심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춰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그렇게 하시고.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명치통증은 그렇게 컨트롤을 하세요. 허리를 숙이고 있거나 일어서서 왼쪽 다리를 꾹 누르고 있으면, 왼쪽 다리를 꾹 누르고 있으면, 설거지할 때나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가스가 내려가요. 또, 너무 내려가 버리면 또 나중에 이제 아랫배가, 왼쪽 아랫배가 또 팡팡해져.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왼쪽 다리를 막 들었다 내렸다 하고 이제 가슴을막 끌어올려야 돼. 허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끌어올리면 또 윗배로 올라와. 그럼 또 윗배로 올라오면 또 윗배가 또 팡팡해져. 미쳐 환장하겠그 근데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야.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꾸준히 노력하고 그 모래주머니도 내, 내한테 맞게끔 적용하면서 조절하면서 가다 보면 가스가 조금씩, 조금씩 뭔가요? 막혀있던 부분이 바늘로 콕 뚫어주면 처음에는 조금 나오다가 뽀록뽀록하고 뽀락 나오다가 어느 지점 되면 축축축축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몸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가스가 길, 가스가 빠져나오는 길이 열리면 명치통증이 없어진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제가 도와드린 분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순식간에 명치통증이 없어졌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이 필요해요. 1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 진짜 심각하신 분들은 6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명치통증 해결하는 데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적용해보세요. 일단은, 아, 일단 그렇게 했어요.